이어서 KBC 뉴스 와이 드가 방송 됩니다. 니가 가지려고 하는 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개편을 맞아 평일 저녁 6시 30분에 새로운 형식의 종합 피사 뉴스. 뉴스바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역에 더 깊숙이 지역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 다양한 뉴스를 각 분의 전문가들과 깊이 있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4월 11일 월요일 뉴스바이드 시작합니다. 먼저 투데이 이슈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강원도 양구군 양구 양국 송청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 소방 당국은 정오 기준으로 진화율은 63%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